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내일 나오네요 도피 이따가 이제 도피 어렸을 때죠 전성기 도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또 아니기는 한데 어... 매력은 없네요 오, 각성 형태의 스킬 을좀 쓰네. 각성 형태의 스킬 좀 쓰네요. 득점자로 나오겠지? 공격수로 나오려나? 마지막 스킬이 괜찮기는 한데, 요거 신맵이죠. 자, 도, 여기가 드레스로더 신맵이에요. 오케이,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했고 슈거 한번 보겠습니다. 슈거, 자 슈거 등장. 자 슈거입니다 슈거 여러분 수비수라 그래요 아 그냥 장난감 쏘는구나 아 안심시대 이거 안심하세요 뭐 이런거 같은데 어 장난감으로 만드네 그치 슈거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야지 역시 슈거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야 맛있죠 따지보면 고 슈거가 체감캐라니까자큰 장난감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깃발을 뻗고 그리고 터치해서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든 다음에 딜을 크게 주면 좋은데 그게 꿀일 것 같은데 자 장난감을 발사하는게 일반공격 수비수라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스킬은 장난감 크게 해서 나가는 거 발사하고 공격하는 거자 깃발을 뽑고 자 터치해서 장난감을 만들죠 아, 여기서 딜을 빡 때리는 그 스킬이어야 괜찮았을 텐데 슈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도피 보다는 슈거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플라밍고는 과거 도플라밍고 보다는 현재 도플라밍고가 더 강하죠 원작상 계산을 해 본다면 자이 맵은 드레스로자 신맵이에요 음자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 어 생각보다 효과 괜찮네 도플라밍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, 어 긴가민가 했는데 아 도피는 좀 아쉽죠 아시바도좀 아쉽죠 근데 평타를 원거리 때려서 좋기는 하네 이거 봐 딜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. 지금 보니까 이렇게 깃발을 뽑고 그리고 여기서 실실 열매 각성 공격 한번 때려주고 뭐 요런 형태네요. 자 요렇게 도플라밍고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면서 하지만 내일 뽑지는 않을 것이다. 하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